안녕하세요. 아주 오랜 전 주식을 시작할 때의 경험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난생 처음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처럼 귀가 얇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정보라면 혹해서 미수몰빵합니다. 자칭 주식 투자의 경험이 있다는 말에 무조건 그 말만 따르기로 하고 계좌에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개투들의 특징 아시죠 계좌에 돈 넣자마자 일단 질르는거전 그때부터 깡통의 징후가 있었나 봅니다 그 형이 신호재지 우선주를 샀다고 하길래 저도 따라서 샀죠 제 직장이 인쇄소이기 때문에 가장 분석이 가능한 재지주를 샀죠 당시 매입가는 750원 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식 시작할 때는 이제 IMF 충격에서 벗어나는 초기였기 때문에 우량주도 무척 저렴하였습니다. 참고로 3전이 3에서 4만 원 정도이었죠. 신호재지 우선주를 산 날부터 저는 매일 신문 주식란을 제일 먼저 보게 되었죠. 막 올랐습니다. 기분띵 호화였습니다. 어떤 날은 상한가도 같습니다. 주식은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어느덧 1250원이 되었습니다. 수익을 계산해 보니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걸 팔아서 컴퓨터를 한대 사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300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했죠 매도하자고 근데 저는 형의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은 신호재지 우선주가 15000원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500원도 아닌 15000원입니다 얼른 계산해보니 무려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았지 겨우 300만원 벌고 말어. 기다리면 1억인데. 그런데 어라.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계속 오르는데 내 것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600원대까지 왔습니다. 이익은커녕 무진장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것으로 벌어야지 다시 500만원 넣습니다 당신은 증권사에 전화로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살까 하다가 신문 주식 시세란을 보니까 한일합섬이란 회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당시 가격이 520원 와싸다 저는 이렇게 싼 주식도 있다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사갈까봐 얼른 전화 주문을 냈습니다 550원에 사달고 잠시 후에 전화했습니다 체결 되었습니까 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더 비싸게 주문했는데 체결이 안 됐냐고 혹시 놀다가 내꺼 늦게 주문내서 안 사진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 왈 관리 종목은 30분마다 체결돼요엥 이게 뭔 소리여 관리는 또뭐여 저는 그날 밤 관리 종목이 먼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종목이란 부실한 회사로서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은 결국 550원에 체결이 되었고 당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꽉 물리고 말았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시라는 것이 나면 주가가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물어봤죠. 형은 공시는 회사 사정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신문이 오자마자 공시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잘도 공시를 내는데 신호재지와 한일합섬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펼치는 순간 저와 선달형은 얼싸한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야구요? 드디어 신호재지가 공시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공시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즉시 팔아야 할 공시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시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10대1 감자공시였습니다. 어쨌든 사정을 모르는 형과 저는 이제 진짜 1만원을 향해 가나 보다 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시로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시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엥. 하한가였습니다. 이럴수 이럴수가. 공시가 났는데, 오르지는 못할 망정 하한가라니. 그때 또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시란 게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신호재지를 약 20여일간의 거래정지 후,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폭등의 전주곡인 줄 알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등의 전주곡이 아니고 폭락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결과 우리는 3 0 0 0원근방의 갠신이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도 빌빌대더니 결국 320원에 겨우 팔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싼 우량주를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실탄을 더 보충하고 우리는 초우량주 3전을 샀습니다. 72,000원에 몰빵했습니다. 역시 우량주는 다르더군요. 바로 8만원을 갔습니다. 우리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역시 우량주가 우리를 먹여살리는구나. 온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3전도 공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대나 월에나 우리는 공시에 연라된 서리를 맞은 상태라 무조건 팔았습니다. 7만 5천 원대에 결국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지더군요.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바보들 공시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놈들도 있다니. 우리는 얼마 후 거의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삼전이 10만 원까지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두 지지리도 없지.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제일 복없는 놈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점차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신문 안쪽 귀퉁이에 조그만 시세판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코스닥. 그래서 자칭 전문가인 형에게 물었죠. 이건 뭐냐고. 형왈 그런 건 절대 사면 안 돼. 망하는 회사여. 여기 봐 회사 개수도 적잖어 하기야 당시 코스닥에는 20여개 회사 시세밖에 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신문을 봐도 코스닥 회사들은 연일 상한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칭 전문가형 몰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냈습니다. 서울시스템 2000주요. 결국 4200원에 샀습니다. 서울시스템은 당시 저희가 사용하는 인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여서 징금감이 들어서 샀습니다. 나머지 코스닥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골드뱅크라는 처음 듣는 은행도 있었고 테라라는 구두를 만들 것 같은 회사도 있었고 중앙석유라는 석유가게도 있었고 동특이라는 동쪽의 특이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스템은 액면가 5천원 상태에서 4천원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 1천원 부근에서 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코스닥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서울시스템은 이틀 내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혼자만 매수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당신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주라한가 세번 오히려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환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 코스닥만 매매하자. 형도 내가 맞아본 상황과두 방에 현혹이 되어 형과 저는 코스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hts 사용자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주식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신은 전용선이 아닌 전화선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끊어지기도 잘 끊어지고 접속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객장에 직접 가지 않고 수수료도 싼 hts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니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데이트레이더가 되어버렸죠. 어쨌든 우리는 둘다 자칭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때는 서로 먼저 주문을 내려고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를 아십니까? 당시는 코스닥 전산 회선이 부족해서 2시쯤 주문내면 저녁 8시쯤에나 체결확인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매를 자주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매매를 안해본 종목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화인텍, 골드뱅크, 대하패션, 중앙석유, 흥구석유 등등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주식해서 특히 코스닥을 해서 수익 못낸 사람들은 우리뿐일 겁니다. 아무튼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무렵 신문경제란의 눈에 확 띄는 광고가 우리 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 방법과 종목을 알려준다는 강연의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우리는 그동안 맘 고생한 것이 억울할 정도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주부터 주말마다 우리는 강연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말 듣고 와서 매매했다가 손실만 보고 자칭 왕개미라는 사람과 전화로 싸움질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강연회 절대 안 갔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당시 같이 갔던 한 아저씨는 강연회 소장님 말만 듣고 전재산을 주시게 몰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